안녕하세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우리 곁을 잠시 떠난 BTS 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BTS 진의 디에스트로넛이 일본 레코드 협회에서 2022년 한국 솔로 중 유일하게 골드 디스크 인증을 획득하며 최정상 솔로 아티스트의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일본 레코드 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 진의 첫 솔로 싱글 디에스트로넛이 11월 기준 출하량 10만 장을 넘기며 골드디스크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2022년 유일한 한국 솔로 앨범이자 BTS 멤버 중첫 번째로 골드디스크 인증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는 2022년 일본 레코드협회의 유일한 한국 솔로 앨범이자 BTS 멤버 중 최초로 10만 장을 넘으며 골드디스크 인증을 받은 첫 번째 멤버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는 역대 일본 레코드협회 앨범에서 골드디스크 인증을 받은 여섯 번째 한국 남자 솔로이스트이자 일곱 번째 한국 솔로이스트로 현지에서 막강한 진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일본 레코드협회 RIAJ는 일본의 문화청 소관의 사단법인으로 일본의 음악 산업에 관한 가장 공신력 있는 협회입니다. 지난 10월 28일 발매된 진의 싱글 디 에스트로넛은 발매와 동시에 일본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끌며 일본의 음악 시장을 점령했었는데요. 디에스트로넛은 일본 오리콘 데일리 싱글 랭킹에서 1 0 4,018장의 판매로 한국 솔로 아티스트 중 최고 판매 기록을 세우며 1위로 첫 진입했고 11월 24일에는 2만 2 2,037장의 판매로 두 번째 1위를 기록했으며 25일에는 2만 2 2,158장의 판매로 2위를 기록해 최강 인기를 과시했었습니다. 또한 일본 매장 발매와 동시에 일본 타워레코드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켰으며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인 라인 뮤직의 주간 뮤직비디오 톱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폭발적 글로벌 파워를 과시했습니다. 샤잠 일본에서도 발매와 동시에 2위로 진입해 12월 16일 기준 48일 연속 1위를 지키며 최강 농런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보드 재팬에서도 폭발적 인기를 그대로 보여줬는데요. 지난 9일 발표한 빌보드 재팬 2022년 연말 결산 차트 톱 싱글 세일즈 차트에서 진의 디에스트로넛이 k 팝 최고 순위이자 유일한 한국 곡으로 49위에 올랐습니다. 빌보드 재팬 다운로드 송지 차트에서도 4주 연속 차트에 진입했으며 빌보드 재팬 메가티스트 차트에서는 4주째 차트인을 기록했고 지난 11월 9일자에는 1 4위에 이름을 올리며 BTS 멤버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한 바 있어 일본에서 진의 강력한 존재감을 실감케 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의 잔잔한 선율과 신시사이저 사운드가 매력적인 디 에스트로넛은 진의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한 중저음과 특유의 청량하면서도 루키한 목소리로 전세계 리스너들을 사로잡았는데요. 군복무중이라 우리 곁을 잠시 떠나 있는 진은 제2의 음악시장 일본뿐 아니라 주요 음반시장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눈부신 기록들을 달성하며 글로벌 아티스트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ts 진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때 한지 얼마 안된 진의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지긴 처음이지만 추운 겨울 건강관리 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